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천성경 말씀을 중심삼고 하나님 편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는가 제목을 이렇게 에, 세웠습니다 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또 요한복음 이 말씀을 뜻을 의미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 답변은 내가 나하고 어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날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따라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음 1장 3절에는 대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여 또 예수님 참부모님께서 제일임 주님께서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요하모 1장 10절에는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있고 하나님과 일체되었기 되어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예수님이 창조한 것이다. 예수님은 창조자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이시다는 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니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 실체의 말씀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전으로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처음으로 이 세상의 아들로 어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자 아담이 될 텐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따라서 하나님은 무형이시죠. 무형의 하나님께서 실체로 어, 말씀과 실체로 몸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신다고 했죠 제림 주님이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제림 그리스도 제림 주님이 참 부모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참 부모님도 이제 하나님의 실체다 실체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되셔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나는 누구냐? 어, 또는 삼대 왕권은 누구시냐? 뭐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결론은 나도 나도 완성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내가 말씀을 하면 완성해서 말씀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인간이 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어 이제 세상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성경 고는서 13장 1절에서 13절은 사랑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사시려고 했느냐 사랑하면서 사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을 음좀 구체적으로 어 설명한 것이 고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아 시간관계상 제가 한번 혼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괄이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랑에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시다는 말씀이 되겠죠. 어, 집에 가서 이 성경구절은 자주 어, 낭독을 하시고 또 외워두면 더 좋습니다. 어, 따라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고 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체를 쓰고 참사랑으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셨다 하고 천성령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쁨을 느끼기 위해 창조하였다는 것은 장세기 1장 27에서 28절을 보면은 3대 축복을 인간에게 내려주시고 그 3대 축복을 이루시면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기뻐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무용의 마음속에 자녀, 형제, 부모, 부모, 부부, 부모를 실체의 아담과 해와를 지어 자라는 자녀, 형제, 부부, 부모로 이루어 제2 자기로 채울 하심으로써 참사랑 이상을 완성한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랑은 누구하고 주고받을 것이냐? 아, 자녀, 형제, 부부, 부모. 어루짐 삼고, 즉, 4대 심정권이죠. 4대 심정권을 채워를 하시면, 기쁘게 되시니까, 그렇게, 사랑을 함으로써 기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자 하셨다. 인간이 4대 심정권을 느끼고 기뻐하면, 하나님의 무용의 4대 심정권이 실체가 기뻐하니까, 무용도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4대 심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네 가지 사랑을 하기 전에 이미 무용의 하나님께서, 어, 무용적으로 4대 심정권이, 심정권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무용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응? 생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실체, 인간의 실체를 쓰고 4대 심정권을 느끼면 더 기쁘시다 이거예요.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자녀, 형제, 부부, 부모로서의 사랑을 느껴서 기뻐하시면 무용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무용의 하나님이 실체의 기쁨을 통해서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고자 하셨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못 느끼잖아요. 두 번째,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어서 누구나 어떤 사람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이 4대 심정권, 4대 사랑을 느껴야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세 번째 인간은 누구나 사대 심정권을 중심하고 가정을 형성함으로 말미암 가정을 성성함으로 가정은 이상 심정권을 채울하기 위한 기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육신쓰고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심정을 채울하기 위한 기지니까 어, 우리 실체를 쓴 인간. 내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걸 느끼셔야만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야 되고 인간 인 속에 들어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우리도 하나님같이 실체 4대 심정권을 채우라는 자만이 지상천국, 천상천국 어디에서나 하나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 인간들이 되기 위하여 가정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본연의 가정을 찾아 사랑의 복음자리를 복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체 하나님으로서, 어, 사유기들 이루어서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어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귀하다는 걸 알면, 가정에서 참사랑을 실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게 나, 나, 나라고 나 하면 나는 김용력이잖아요. 김용력이 하나님이 되어서 김용력 하나님이 나대의 심정권을 느껴서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반이 가정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부자일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랬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독생자와 하나 되는 경제는 신인의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간 하나님이 되드리기 위해서는 신인의 지 하나님과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음, 하나님을 아버지요 나는 아들로서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 자라서 성숙해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자리까지 부모가 될수 있는 자리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하나님이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온 사실, 하나님이 자라던 무용의 과정을 실체로 보기 위한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야 부자일신이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적이고 하나는 행적이니 종행일신의 이론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 어린아이부터 태중에서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 내가 어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는 것이 내 개인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어 내, 내가 모신 하나님은 그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이 성장하는 것이죠. 천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성장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갔었어요 그런데 원리를 공부해 보고 천성경 말씀, 아버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아그 말씀 이해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인간이 대전에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과거사를 중심삼고 자기 아들 딸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기 시대의 제1창조주, 무용의 창조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제2창조주, 볼수 있는 창조주의 자리에서 아기를 키우고 형제로 키워서 부부를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해화를 아들 딸로서 형제로서 키워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용의 내적인 모든 요구의 실상을 실체적으로 아담해화를 통해서 평면도상에서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 부부, 형제, 자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입체적으로 보면, 무형의 하나님 세계에도 그런 사의 사대 심정권이 있다. 그것이 무형이 실체로, 어, 화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음, 아들딸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역사적 내, 내정적 원칙을 중삼고 존재의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실체적으로 전개해 나온 과정이 아담 해와 창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과정, 성장 과정도 아담 해와 창조해고 성장하는 과정하고 같다. 그런 말씀이죠. 아주 작은 세포가 합해져서 큰 세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기가 열달 동안에 자라는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남자, 여자의 형태로 갈라져, 갈라져 나오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질적인 무형의 형태와 유형적인 형태의 본질이 일체적 내용의 인연을 중삼고 행적으로 전개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무용의 신이 실체를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모든 존재가 표현되어서 나타난, 나타나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의 무용의 모습이 실체로 나타나신 것이니까 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당신의 실체니까 그것이 내가 나타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으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깨달고 아, 지금 24시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형의 실체가 유형의 실체로 전개되니 만큼 거기에 모든 전부를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된다는, 투입해야 성장이 되죠.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는 8단계 참사랑의 모델 완성을 위해서 아담혜화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참된 부부를 죽임삼은 사랑의 모델이 나왔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사랑의 교육, 즉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가졌다면 그 자녀의 결혼을 부모가 시켜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 이 사회에서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의 결혼에 관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뭐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 대부분이 보면 어, 자녀들도 어, 간섭받기 싫어하고 부모들도 관여하기 싫어하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 혼자, 악한 세상, 음란 세상이니까, 그 환경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델가정. 하나님이 모델가정이 나와서, 어,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 부모가 저질러 놓은 일을 참부모가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철폐하고, 수백 수천의 영계의 조상들마저 축복 결혼시켜, 참사랑을 중심한 본연의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을 찾아 참된 부자지 관계를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8단계 참사랑의 모델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 8단계 참사랑 모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첫째가 복중시대, 유아시대, 형제시대, 사춘기시대에 약혼 시대라고도 하는데 부부 시대, 부모 시대, 참 조부모 시대, 참 왕과 왕비 시대를 거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참사랑의 전통을 세워서 부자 관계인 참사랑의 모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8 단계를 거쳐서 모델 완성을 모델 완성을 위해서 어,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중심삼고 어근데 네. 우리는 가정 맹세에서 참사랑이라는 말이 사랑을 중심삼고 하면 나오죠. 이 성경에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8 단계 참사랑의 모델을 영적으로 가지고 계세요그 모델이 지상 인간 실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그 어, 8단계 모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차 아담권 아담권은 음, 타락 전 아담과 타락 후의 아담이죠. 소생기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에 이제 구약 말씀을 중심삼고 음그 구약 시대는 아담부터 세리완까지죠 종의 종종 양자 시대를 거쳐서 어 구약 시대 말씀을 믿음으로서 어 성부 시대 천사 시대라고도 했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어 사랑 완성 사랑을 해서 완성해야 할 시대다. 소생사랑완성이죠. 2차 아담권은 예수님 이후죠. 장성기 신약시대 기독교를 중심삼고 예수님부터 재림주 오실 때까지 그때는 자 서자 양자를 거쳐서 서자의 시대고 신약의 말씀을 중심삼고 믿음으로써 성자시대 예수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예수님 책임시대라고 말하죠. 3차 아담권은 완성기인데 성약시대, 통일교시대죠. 재림주님이 오셔서 그 이후의 시대. 재림주님은 직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서자라고 하면 재림주님 만나서 직계 아들 되는 것이 소망이니까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재림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성약의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어 이루어지는데 성령시대 재림시대라고 합니다 때는 재림주 책임 시대요 참부모 책임 분담 시대인데 거기에 에, 에, 지금까지 아버지 주문 삼고 섭리하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 담권은 믿음 2차 담권은 소망 3차 아 담권은 생명 믿음 소망 생명 시대인데 마지막 4차 아담권은 뭐냐면 죄가 없는 시대죠. 탄관 복귀가 끝난 시대예요. 그걸 천일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완성시대요 재림주님이 자녀를 중삼고 모델 가정을 이루는 시대고 직계 자녀시대입니다. 따라서 생명시대가 아니고 사랑완성시대, 사랑을 완성시대에서 창조이상 실천시대요 신인의 일체된 시대입니다. 이때는 인간 책임 문담으로서 책임을 담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해 주시는 해방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델은 참 부모님이시겠지만 은 장조의상 실천하시는 신인의 일체된 분이 누구세요? 이대왕이십니다. 이대왕님을 중심삼고 천일국의 모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왕님이 귀하신 분이시죠. 자, 그러면 참사랑 완성 모델 8단계를 에,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 그림을 보면 우선 8단계는 하나님의 성장과 인간의 성장에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장이라는 걸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님 말씀에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장은 아담해와의 성장입니다. 그 성장이 아담해와 성장이 8단계고 그 성장이 완성되면 하나님도 완성하시는그 인간이 성장과정에 있으면 하나님도 성장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일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제2 창조주는 아담해와 아, 다 하는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재림주 성신, 하나님 사랑완성 실체 인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어, 인간 하나님으로 된다 이거죠. 인간 하나님 시대가 오는 거죠. 자, 첫 단계에서 복중시대가 몇 개월이에요? 네,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누구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9개월이도 나오고, 8개월이도 나오고, 7개월이도 나와서, 칠삭동이라는 말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정상적인 애기는 10개월 있다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면, 복중의, 에, 이, 에, 애기 시대는, 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그것은, 부부가 사랑을 함으로써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가 어, 만나서 만나서 어 복중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될 때에 에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어,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인간 실체의 남자 여자의 정자 난자 속에 들어오셔서 무형의 하나님의 정자 난자가 실체의 인간 남자 여자의 정자 난자와 합해서, 합해서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애기 낳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 그 부모의 사랑이 이제 주입되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그, 어, 난자와 더불어 정자가 자라는 거예요. 정자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사탄의 혈통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들어온 정자 난자 복귀 하늘편 정자 난자 복귀가 있었죠 성경에는 그것이 에서 야곱 노정에 나오고 또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 노정에 나옵니다 또 유다를 통해서 복중 복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모든 성경은 뭐냐면 정자 난자 이야기예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정자 난자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 몸 실체를 쓰고 참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래요.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신이에요. 그게 임신. 첫째가 임신이야. 임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런 강의를 들었으면은, 어, 부부가 사랑할 때에 이런 걸 알고, 아, 지금 우리 부부가 사랑해서 이제 임신이 될지 모르는데, 임신을 하면 무용의 하나님의 정자와 난자가 우리 부부의 정자와 난자와 합해서 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혈통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실감 있게 느끼고 사랑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축복받고 아기 난 임신하는 사람은 그게 필수적인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렇게 10개월 자라는 동안 아기가 혼자 자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빠 사랑, 엄마 사랑 받고 살죠 잘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를 위해서 잘 먹어야 돼요 어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전통 부모들은 음, 과일도 찌그러진 거 먹지 말고 제대로 생긴 거 먹고 어, 상한 음식 먹지 말고 깨끗한 음식 가려가면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잠자리도 아무데나 자지 말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잠자리를 자야 된다 이게 먹고 입고 입는 것도 깨끗하게 해서 입어야 되고 사는 집도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스럽게 음? 아주 어, 순수하게 하나님이 오셔서 같이 살으실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몸의 태도와 어, 환경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임신한 사람은 태도를, 어, 올바로, 예의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임신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막술 먹고 뭐 하고 예의도 없이 제 멋대로 하고라면 애기가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예의를 잘 지켜가면서 이 살면 애기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의 교육을 받아가면서, 그 태중교육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세요. 아빠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에 사랑한 만큼 해준 만큼 그 사랑에 영양을 받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임신했을 때는 응?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싸움은 애기에게 금방 영향이 가니까 어, 서로 사랑하면서 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복중시대 그것은 앞으로 10개월이 100년 생활을 좌우하기 때문에, 특히 외적으로는 건강도, 어, 주의하였다. 산모의 건강이 중요하다. 아버지의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 건강, 건강하면 정신 건강, 육체 건강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산모가 영양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어, 잘 지켜야 됩니다. 복중시대를 잘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성경에 보면은 복중 시대 때는 엄마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기도를 했다거했어요왜이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참 아들 되고 참 형제자매 되고 참 남편도 되고 참 아버지도 되고 남자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천하만민을 위하여 살수 있잖아요. 나눠주는 삼 3대 왕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기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기러야 된다 희생과 봉사할 줄 알아야죠. 이기적인 마음은 사탄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아시대를 잘 보내야 돼요 유아시대. 이 유아시대의 복중시대도 중요하고 유아시대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시대의 습관이 평생을 가니까 그 유아시대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다든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모가 올바르게 보여주면 은그 자녀도 앞으로 신앙을 잘 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매 시대입니다. 남매 시대. 남매 시대는 이제 동생 형님, 동생 누나 또 누님 또는 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아가죠. 남매가 살아가면서 뭘 배우냐면 사대 심정을 느끼면서 가족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사랑 어린이가 커가면서 가족사랑을 느끼는 데는 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님이 동생을 때릴 수도 있고 또 동생이 형님한테 딜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그 관계가 사랑으로 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어, 맞았어도 사랑으로 어? 또는 때렸어도 사랑으로 끝나려면 은 하나님을 중심한 가족사랑으로서 마지막,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원수가 될수 있어요. 형제가 원수. 음, 너 집안이 원수가 되라는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어, 어린 시절 잘하지 않으면, 음, 문제가 될수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춘기 시대, 청년 시대인데, 어, 이 때는 가정을 떠나서 친구와 어울려야 되죠. 그 우정을 느껴야 돼요. 친구가 없으면 안 돼요. 음, 친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친구 중에, 에, 지내다 보면 이제 자기 색식감도 찾고, 어, 자기 남편 값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새들도 모임을 이제는 에, 그 사춘기 시대에 교육을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 이 시대 사촌이 시대 때에 에, 짝을 만나 가지고 다섯 번째 부부의 시대로 어,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부부에서 짝을 맺어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완성해야 되겠죠. 그 그래, 부부 결혼 전에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어, 성경 말씀에 보면 개성 완성을 해야죠. 개성 완성. 자녀 번식은 부부 시대를 말하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니다 개성. 하나님과 신인 일체.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 사랑 관계를 확실히 해야 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보고. 무용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을 할수 있는 그 기간이 개인적으로는 사춘 이 시대까지. 결혼하면 부부 시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죠. 하나님의 남성성상, 여성성상을 닮아서 부부가 하나되면 온전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성완성, 부부완성을 하는 시대가 부부의 시대입니다. 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개성 완성을 넘어 부부 완성까지 한 사람은 모델, 모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완성 참사랑 완성 모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부 완성 모델에 되실라다가 어, 결혼을 못하셨죠. 개성 완성하셨지만은 그래서. 제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부부 완성 시대를 거쳐서,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에게 상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을, 참 사랑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완성 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부 완성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대왕님십니다. 그래서 이 대왕님의 부부 완성의 모델은 하나님 완성의 모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은 이 완성하신 부부 완성하신 이 대왕님을 모시고 모델을 모시고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건또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부모시대죠. 자식을 낳고 자식사랑 부모사랑으로 부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회기대를 이르면 3대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3대 왕권, 참사랑 3대 왕권, 참부모님 3대 왕권, 이대왕님 3대 왕권, 3대 왕님 3대 왕권, 하나님 직계혈통은 3대를 지상에서 같이 살면서 계대현상을 통해서 지상천국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혼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혼이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여기 계세요? 지상에 계세요? 하나님 지상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3대 왕권 속에 계시다 이게 하나님. 이 직계의 3대 왕권, 사유기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가서 딸이, 딸이, 딸이 이제 딸로 달리 이제 기도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답변 안 해주신다고 했어. <웃음> 아버님이. 하나님 찾으려면 3대 왕권은 앞에 가든지 자기가 3대 왕권을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냐. 음, 참사랑의 완성 모델 3대 왕권을 본받아서 우리도 3대 왕권을 이루고, 어, 참사랑의 네. 참가정을 이루어서 지상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왕권만 생각하다가 자기 3대 왕권을 잃어버리고 책임 안 하면 은 나중에 너뭐 했어? 그러면 저는 3대 왕권 참부모님 3대 왕권밖에 몰랐는데요. 그면 그때는 뒤통수에 맞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아버님의 천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직계혈통의 3대 왕권은 핵으로서 종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지만 은 너도 너도 3대 왕권을 이루어가지고 종족적 메시아가 돼야 된다. 그 말씀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3대 왕권을 이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참 조부모 시대 참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손자 사랑을 하고, 어, 손자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4대 심정권의 마지막이야. 응, 음. 형제 사랑부터 쭉 와서. 그래서 손자 사랑 해보지 않으면 참사랑 완성, 완성 모델이 안 된다. 안 된다. 응. 음. 음. 그 이대왕님도 이제, 에, 손자가 있어요, 없어요? 손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참사랑 완성 모델이 되신 거죠. 7단계 완성하신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마지막 8단계는 뭐냐? 참왕참 왕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왕 사랑, 완성 부부, 가족 사랑을 통해 가지고 왕과 왕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대왕님은 참왕창참 음, 왕비 시대를 맞이했죠. 어. 그 전에 이제 참 부모님께서 어 만왕의 왕참왕참 왕, 참 어머님 참 어, 만왕의 참 왕비 이렇게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터전을 중심삼고 이 대왕님도 어참왕참 왕비가 되셨죠.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 참왕과 왕비께서 어, 상속을 해주셨다 상속을 해주셨는데 이대왕님이 참왕이다 해서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왕비로 어, 인정해 주신 거죠 음, 그래서 이대왕님 부부는 참왕이요 참왕비다 근데, 참 왕, 참 왕비 완성은 할아버지 시대를 거쳐서 왕, 왕비가 되면 왕, 저, 사, 참사랑 모델의 마지막 단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8단계 완성을 가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서 참 왕, 참 왕비로서의 종족적 왕관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관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내가 이 왕관 을쓸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죠. 내용이 이갖춰져 가지고 왕관 을 지금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갖춰야 되겠고 또 왕님이 에 씌워주셨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은 그것보다도 어 왕님이 종족적 메시아라고 임명하시고 왕권을 쓰라고 하셔서 쓴 거잖아요 지금은 자격이 없어도 왕님의 특별한 어, 혜택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갖춰가야 돼요 내용은 갖춰가야 됩니다 에, 그래서 참사랑완성 모델 8단계를 제가 지금까지 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아버님 말씀은 이렇게 있습니다 복종시대에는 부부는 재창조주여 하나님이 아기를 뵌 어머니가 부모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지었다 나를 인간을 창조할 때도 어, 부부가 임신해서 엄마가 안고 키우듯이 하나님이 아담 에어를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유아시대에는 유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기에서 꼬아한 성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리의 도리입니다. 유아시대가 있었고 형제자매시대 여기는 타락전 16세 이전에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사탄이 청소년기 때에 전부 뺏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하려면 10대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랬습니다 제가 서대문지구 총무보장을 했는데 청와 학생이 한2 0명은 넘었어요. 아버님이 뜻밖의 네. 오셨어요. 그때 가을이라 홍시를 시장에서 사다가 내가 드렸더니 그걸 학생에게 일일이 전부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왜 사냐 하면서 너희들의 청년의 그 정열과 그 욕망과 그 사랑을 누구 때문에 가지고 있느냐 10대 청소년들의 욕망과 사랑에 대한 발견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0대 청소년들의 그 정열과 사랑을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아버님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남자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랐구나 알게 되고 여자는 오빠나 남동의 직궂은 모습,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자랐, 자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는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의 원화 둥근 구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형제끼리 싸웠으면 잔치라도 해서 흐뭇하게 해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듯 사랑하자고 해야한다 하는 말씀이고요 형제가 못 살면 도와주고 형제를 위해 주던 것 같이 아니 어머니를 위해 주던 것 같이 주면 천국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요 참사랑교육 생식기교육 하나님 사랑 교육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교육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대왕님이세요. 이대왕님. 음. 형제를 부모 이상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수 있다. 형제를 하나님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형제는 같은 사랑의 동참자다. 사춘기 시대에 18세에서 24세 최고의 감정 유발기인데.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남성 여성을 100% 하나 만들기 위한 창조 본연의 사랑이 사춘이 사랑이다 이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기고 사랑을 찾아 몸과 마음이 충동을 일으키는 시기고 하나님 중심 첫사랑하는 시기다. 결혼의 적기다. 사춘기는 여자 남자나 위험한 때이다. 축복받기 전에 탈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부부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중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양성이 일남일료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성일체하여 중화체가 된다. 부부는 하나님을 표상하는 결합체다. 남자는 하나님의 양성적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음성적 형상이다. 부부는 하늘 땅을 상징한다. 남녀의 사랑의 완성이 우주완성이다. 하는 그 부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천성경 성해를 참조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 시대는 제1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제2창조주로 만든 아담회화가 실체의 제2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담회화가 다시 아들 딸을 갖고 나음으로써 부모 입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부모 선포는 한국에서 했습니다. 자식을 존경하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자식을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음. 그 다음 참 좁은 모 시대는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성경을 보면 6천 살이 넘으셨잖아요. 어. 하나님 할아버지를 위하는 사랑을 자기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배워서 하나님 할아버지의 모든 비밀 창고에 있는 사랑의 보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3 단계로 되어 있다. 부모, 부부, 자녀가 있어야 천리 원칙이다. 가정 윤리의 시작이다. 그래서 참 조부모를 중심삼고 가정의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은 짐승과 똑같은 거죠. 참왕 왕비 시대 에. 네. 아담 가정이 왕궁의 출발지다. 왕권복귀 본래 아담이 완성하면 천국의 아버지가 완성되고 해화가 완성되면 천국의 어머니가 완성돼요.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되면 가정천국의 왕권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담 의원은 개인적 가정적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왕이 되는 겁니다. 국가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사탄세계의 왕권을 다 밟고 하늘세계의 왕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그것이 1990년 3월 27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국의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내가 나라를 대하고 세계를 대할 수 있는 부모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가정에서부터 왕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자녀가 어떻게 왕손이 태어나는가는 비밀을 가르쳐주신 거죠. 이 왕손을 연결시키는 말미암아 왕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이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의 대통령이. 나라의 헌법을 고쳐서 원리로 돌아가끔 한다면 단번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나라의 왕권을 대신한 우리 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늙어서 치매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려고 하셨는가. 그것은 아까 고린도서1 어 3장 1절 쭉 봤죠. 사랑을 중심삼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고 부자의 관계로 체를 쓰고 8단계의 사랑을 완성해서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부자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초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시작이죠. 그 관계가 맺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건 천국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어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 이제 내가 성장해서 참사랑을 중심삼고 천국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이 천국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천국생활 하다가 내가 영계를 가버리면 무용의 하나님과 영계가서 영원한 천국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음. 그 이제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 하나님 된다는 방법과 그 경지, 예, 그 모습을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하나님 대고, 되고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되고 살아가는 것이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내가 하나님 안 되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 되고 사는 것이 쉽겠어요. <웃음> 그런데 하나님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이걸 이 아버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대 왕권 청평성산에서 완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국부터 순회하시고 그리고 일본 순회하셨잖아요. 왕님 개인이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대 왕권이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3대 왕권은 누구냐? 실체를, 실체 하나님이신 참 부모님 1대, 2대 왕님 2대, 신주님 3대 왕. 이게 3대 왕권.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참 사랑의 왕.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지을 때 기본이었던 본래의 참사랑, 그 사랑을 중심삼은 나라를 세워 놓을 때에 그냥 가족의 왕, 희족 종족의 왕, 국가의 왕, 세계의 왕, 천주의 왕, 그래서 만왕의 왕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만왕의 왕 자리는 아버님이 가신 거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이렇게 해서 3대 왕권을 중심삼고 순회를 하시는데. 그 순회하시는데, 내용은 뭐냐? 사랑을 전수하러 가신 거예요. 사랑을 전수하러. 그러면, 맞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식사도 잘 해드려야 되고, 주무시는 것도 잘 해드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잘 해드려서 불편함이 없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왕권이 오시면 다른 때와는 달리, 내가 3대 왕권 보이는 분이 2대 왕입니까 2대 왕님 사랑을 내가 몽땅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 성령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의 사랑을 몽땅 받으면 응?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회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왕님께서 순회하시면서도 마음을 변화시켜서 회개해서 맞아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 대신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도 이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불쌍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불쌍. 내가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대왕님 오셔가지고 성령 역사를 해가지고 이? 이렇게 안수도 하시고 그럴 때는 영적으로 느껴가지고 좋다고 막퍼척퍼척 뛰고 은혜 받았다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성령 진짜 받은 거예요. <웃음> 순간 받은 거잖아 순간. 그럼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까? 순간입니까? 순간영은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사탄의 영이 작동을 했는지도 모르게. 순간 좋을 때만 믿고 자기가 어려울 때는 안 믿는다. 안 그래서 사랑은 예? 같이 한번 읽고 끝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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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 3대 왕권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